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번 회차에 구독자분들께 게재하는 영상은 자신없는 커트를 의뢰받고 피치 못하게 커트를 강행했을 때 초보 미용사님과 고객 모두가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선 제가 바로 잡아보았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소시적 저 역시 같은 시행착오를 했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두 거듭나자 성공하자 하는 진심에서 당부의 말 건네고자 하는 바 이번 영상을 소재삼아 보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화이팅! 이게 이제 일반 미용실에서 잘랐을 때 이런 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잘라 줘야지 이게 가위자국이거든? 네. 말하자면 네. 가위자국이고이 자국 자체를 없애는 거지 근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상고형인데 밑에 라인을 너무 이렇게 일자로 자르게 되면 네. 안돼 뒷부분을 자르게 되면 윗부분부터 예, 클리퍼로만으로도 머리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 가위도 가위인데 클리퍼로만 잘 자르면 어, 나오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조금 이제 초보 미용사들을 양성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머리 자체를 자를 때 조금. 못 잘라서 힘들어서 두 번씩 다니는 손님들 있잖아. 맞지? 네. 그런 손님들이 두 번씩 다니는 것도 이제 우리 미용사로서는 자격증을 따고 면허증을 해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런 어떤 머리를 잘못 잘라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힘들잖아. 돈 받고 자르기 미안하고 그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할수 있는 건아 그래. 이거라도 좀해야겠다 싶어서 하나가 시작을 한거지 잘했어? 나 잘했어? 나쁜놈이야 나? 나 나쁜놈이야? <웃음> 자기기술 알려주고 이런거 조금만 마음만 풀면 서로가 좋은거고 내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 아니니까 좀 하면서 배우면 좋잖아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지. 뭐, 솔직히, 그거 아닌 이상은 왜 알려주겠어? 자기 기술을 누가 알려줘? 모이칸 이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참 쉽죠. 어이. 그런 모이칸들. 근데 그렇게, 그렇게, 동영상을 봤는데도, 제가 자르기는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자를 때도,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에서 그 라인만 보는 게 아니야. 사실은. 원래 한번 보고, 머리 모양이 이뻐 그러면 그 영상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끝까지 봐야 돼 네. 그러고서 집중이라는 게 있어 집중 네. 무조건 머리를 자를 때 우리가 뒤에서 이러고 서 있잖아 네. 이러고 서서 계속 보잖아 미용실 선생님들이 머리 자를 때 손의 모습을 보고 자르잖아 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머리를 자를 때 어디에 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네. 없어 지금은 바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려고 그래. 그럼 어려워. 그 그게 없어. 요즘은 이제,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미용사들도 좀 잡고, 어? 그냥 옆에서 지켜봐. 여기도 말지. 머리가, <웃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땜빵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이래서 내가 초보 미용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렵게 머리가 잘려서 온 거는 조금, 안 보이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아, 아, 응. <웃음> 보면, 아, 이랬었네. <웃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뒷거울로 봤을 거 아니야, <웃음> 봤을 망했다 아, 싶지. 층이 네, 좀 낮아가지고, 아, 이 낮으면 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 응. 연결이 안된것 같고, 겉으로 보려고요. 겉으로. 그러니까, 음. 이제. 가끔씩 형한테 메시지로 오는 게디자이너로 네. 시켜줘서 디자이너가 됐는데도 손님이 오면 두려운 거야 어? 네. 손님이 오면 두려우면 디자이너냐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머리가 와도 해야지 그리고 내내 내 손을 벗어난 거는 내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아이거잘 음. 못하는데요 <웃음> 그리고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음. 자기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놔주는 거야, 놔주는 거. 내가 못하니까 그거를 잘한다고 해줄게요. 그리고 했다가 보면 망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 내 신임도 더더 떨어지는 거야. 무슨 뭐 말이지? 아닌 건 못하는 건 정말 어, 이거는 어렵다고 대신에 해보겠다고 요거 괜찮아. 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게 보통 우리가 미용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초보 미용사나 뭐 이렇게 머리 자르신 분들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의 과감하게 좀 포기할 줄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형아 이렇게 와서 직접 잘라보니까 어때 느낌이 아 느낌이야. 역시 선수야? 네. 그냥 뭐... 주작은 아니지? 네, 주작... <웃음> 네 주작할 게 없죠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아냐 네, 이거? 네, 네. 그리고 머리 자를 때 내가 두피에다 안그을지 생각보다 네네네 네, 네. 어? 머리 쪽에 좀 손을 손에 그 손목이나 네. 이런 거를 다 힘을 빼고 자를 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자꾸 때려도 안 아파 근데 귀도 가끔 걸려도 안 아파 왜? 힘을 뺐으니까 그 어느 분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 댓글에 아그 학생 참귀 아프겠다 뭐 이런 사람 있어 근데 사실은 귀가 아픈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아픈 거지 <웃음> 근데 어쨌든 왜냐면 귀는 안 아파 내가 막 해도 나도 힘을 빼니까 내가 이게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힘을 빼고 이제 이런 제이 질감 처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어, 봤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질감 처리야 자네는 그래도 여기 와서 잠깐 포인트라는 걸 배우고 가면 이런 식으로 어때? 나았어 네. 여기서 잠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면 그때 머리 잘라주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시고 실력을 한번 잘 쌓아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킹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